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사채 검안소상 구토지식사 추정되나 부검을 미실행시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98조정-17호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연의 판단, 쟁점, 피보험자의 사망을 약관상의 재해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의료경험칙상 과음 후 사망하는 사례에는 첫째, 알코올 혈중 농도가 치사량에 이르렀을 때 호흡중추신경 등이 마비되는 경우이고 둘째, 과음으로 인한 구토물이 식도를 폐쇄함으로써 지식사하는 경우이며 셋째, 과음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등 외부 충격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.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부검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부검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객관적인 사인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사망 직전의재반 정황을 파악할 수 밖에 없고 동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는 피보험자와 같이 술을 마신 친구들의 진술서 뿐이며 동 자료상에는 피보험자가 구토를 하였거나 얼굴에 구토물의 흔적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외상도 없었다고 기록되고 있으므로 위 둘째 사례 및 셋째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수 있고 한편 사체 검안서의 기록은 위 둘째 사례를 뒤받침하나 동기록은 관계자들의 구두 진술에 따라 해당 전문의가 추정기록을 한 것이므로 지식사에 대한 법정 증거력이 불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상당시간 동안 즉 퇴근시부터 귀가시까지 사이에 걸쳐 반복하여 술을 마시면서 위험 발생 요인을 누적시켜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건의 경우는 당해보험 약관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부합하는 우연성을 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